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유명하신 분, 영광스럽게도 돈파는 가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웃음> 예, 많이들 아시죠? 지금 책상 앞에 있는 이 책, 돈의 <웃음> 예. 역사는 되풀이 된다. 되풀이 된다. 이것은 최근 책이고요. 음. 또요위에 책, 저도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물론, 이홍 박사님은 이론가만 아니고요. 국민연금, 맞습니다. 또 운용본부 예. 등등, 또 내놓으라 하는 어지간한 정권사, 애널리스트 등등을 지금도 또 열심히 예, 그 투자 어...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웃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웃음> 음. 어, 박사님을 제가 뵙게 된게 너무 영광인 것은 이 돈에 대한 이야기, 또 재테크 투자에 대한 이야기, 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인문학적으로 잘 풀어주세요. <웃음> 네, 그래서 어, 도판가게 구독자분들께도 어,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홍박, 홍 박사님과 몇 가지 주제를 같이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고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정말 또 돈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계속 바쁘신데 오늘도 MBC 예. 소에 잡히는 경제. 예. 어, 예. 그 연휴에 녹음 을 예. 종종 하잖아요. 그 예. 조금 그 라디오라는 게 그렇지만 음. 짧거든요. 인터뷰 시간이 예. 되게 짧은데 <웃음> 특별히 그래도 좀 시간이 긴 인터뷰 시간이 있을 때는 예. 저희들 이렇게 가서 거기서 예. 이렇게 특히 워낙 그 이준우 기자 음. 워낙 말을 잘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우 기자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음. 뭐 그런 여러 글로벌 연금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예. 뭐 이런 거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앞으로 또 이제 오늘 방송을 몇꼭지로 나누어서 어 보기 편안하게 올려드릴 겁니다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저는 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꼬깃꼬깃 접어가면서 <웃음> 밑줄 쫙쫙 해가면서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 박사님 최근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어, 돈을 확 풀었다가 음. 어, 다시 또 거둬들이는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것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을 음. 50대 사건에는 어떤 사건과 조금 음. 비슷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대공황 직전이랑... 대공황 직전. 네. 예. 아니, 그럼 네. 다 팔고 빨리 도망가야겠는데요. 네. 근데 뭐 대공황 직전에 <웃음> 9년을 오르다가 빠진 거니까. 9년을 오르다가 빠진 거니까. 예, 그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닮았는데요. 예. 어,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 1917년에서 18년 사이에 음. 시작됐던 스, 스페인 독감.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유명한 인플루엔자. 음. 스페인 인플루엔자는 사실 맞는 명칭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시카고 인플루엔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인플루엔자의 기원은 어디냐면 지금 시카고 임금이라고. 아, 그렇군요. 예. 그, 그러니까 요새 여러 수많은 학자들이 그 유골이나 이런 데서 DNA 분석을 하잖아요. 예. 예, 유골에서 DNA를 분석하다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어, 그런 DNA 분석들을 쭉 해나오면서 음.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종이 음. 발생하기 전에 인플루엔자들의 근원을 찾아가면서 가면 어, 시카고 인근에서 아. 발병하셨던 분의 사체에서 음. 그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 처음 듣습니다. 예, 그래서 <웃음> 어, 대략 10, 1917년 가을 예. 정도로. 예. 처음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예. 유럽에 파병되면서 음. 그래서 유럽을 전염을 시켜버린 거죠 아, 예. 군인들이 파병되면서 예. 그래서 그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뉴스 보도라는 게다 전쟁 보도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스페인만 그때 1차 대전에 불구동이에서 밖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그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평화로운 나라인 스페인이 <웃음> 인플루엔자 예. 독감 보도가 늘어나니까 음. 거기서 생긴 바이러스다. 아 지금도 뭐몇백 년을 덮어서고 있네 그죠? 네, 뭐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만 <웃음> 최근에 예. 여러 여러 유전자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왜 닮았다고 생각하냐면 예. 그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음. 벌어진 것도 이때랑 또 되게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그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질게될때 그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500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음. 돌아가시거나 전쟁, 어, 전쟁에서 예. 그 이제 그좀 잠, 슬픈 음. 이야기입니다만 치명적인 상처들을 입으신 분들이 예.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산 능력들이 죄다 다 떨어질 음. 거예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은 끝나고 수요는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음. 발생하고 그런 인플레이션 속에서 호황을 느끼는 기업들이나 이런 게 거기서 좀 떨어져 있었던 미국이 음. 어마어마한 전쟁 경기를 음. 누리면서 그뒤 예. 대공황까지 가는 버블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공황 버블로 가면서 인플레가 막떨어지니까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음. 연준이 야 이거 안돼 이러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웃음> 예. 인상을 해서 결국 10년에 걸친 랠리를 마감시키는 대공황이 예. 이루어지는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 그렇게 아주 많은 다른 분도 음. 있겠지만, 저도 예. 전쟁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음. 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국 정부가 자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고 음. 돈을 막 푸는데 예. 아무래도 인플레가 좀 나는 그런 상황이랑 지금 비슷하죠. 예, 물론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어, 일단 뭐 근본이제라는 게 차이겠죠. 음. 그 그때는. 금의 생산량이 곧그 나라의 부예요. 금본위제도 오시대 사건에 있었는데 아주 <웃음> 재밌게 읽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본위제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 노다지가 터져야 예. 통화공급이 확대되는데 통화공급은 일정하게 그냥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음. 상황에서 수요만 막 부각되고 그러니까 예. 막 인플레이션 벌어지고 또 인플레이션 벌어진 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갑자기 막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가 나빠졌는데 이번에 또 돈을 풀려고 하니까 금리가 높은 대로 돈이 몰리니까 예. 막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음.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 터지고 저 나라 터지고 음. 이제 연쇄적인 위기가 <웃음> 터지는 그런 과정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근본위제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죠. 예. 다만 이제 지금은 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 가지고, <웃음> <웃음> 1929년 대공황 이런 거는 돈을 막 풀어야 되는 상황에 네. 돈줄을 쪼이는 바람에 아주 큰 대형 위기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음, 그 많이 푼 예, 돈이 저한테는 예, 예. 없어요. 어디로 아, 다 갔죠? 아, 뭐, <웃음> 전부 부동산에 잠겨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죠그 그만큼 많이 풀었던 돈들 때문에 인플레가 좀 나니까 음. 옛날 보다는 좀 이제 당연히 예. 중앙은행들이 그때처럼 막 10년씩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걸 음. 붕괴되고 이러는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예. 금리 인상해서 음.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라고 하는 걸 음. 보면, 그 대공황 이후에 있었던 10년 경험이 조금 압축돼서 음. 나타나는 면도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오래된 역사지만, 또 그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많이 또 정책에 참고는 되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 뭐, 케인즈주의 이런 음. 정책들, 우리 그 재정정책들. 예. 그런 예. 케인즈주의 정책들이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케인즈주의 정책들을 되게 배격해 왔었었는데, 예.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어, 케인즈주의랑 좀 반대편에 있는 정부인데도 음. 그 2020년 3월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어, 재정 적자를 얼마를 냈냐면 GDP 15%를 냈어요 엄청나네요 <웃음> 네, 세계 2차 대전 때 <웃음> 이후 최대 적자였어요 예. 그 전쟁 났을 때만큼 돈을 풀었거든요 음. 이런 걸 보면 세계 각국 정부가 확실히 옛날 그때 대공황 때랑 좀 달리 음, 예.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좀 공부를 해서 예. 그나마 잘 막아냈다는 생각은 음. 들지만 일단 그래도 시나리오로 보면 전쟁이나 어떤 큰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돈을 왕창 풀어서 회복되면 그게 다시 인플레가 돼서 음. 이제 이 인플레를 꺾기 위한 금리 인상들이 단행되는 그런 과정 자체는. 음.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랑 비슷하게 진행 중이다. 그렇군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예요. 풀이되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안 좋고 그런 것도 결국 예. 뭐 멀리 찾아보면 뭐 중국의 헝다그룹 이야기도 나오고 음.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요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너무 상장이 많았다 음. 그죠? 우리 시장에서 음.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IPO 이러면서 예. 신규 예. 주식 상장 공모를 하게 될때 그게 내가 딴데 넣었던 돈으로 그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음. 걸잘 모르시더라고요. <웃음> 다른 주식 샀던 것 중에서 아, 좀 차익 실현하고 음. 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어, 그러면 카카오뱅크 대신에 코스피백에서 뭐가 빠지지? 이거 공부하잖아요. 음. 다. 예. 다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은행 주식을 팔아서 음. 사실은 카카오뱅크 공모에 참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의 신규 상장 공모가 너무 본물을 음, 이루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예. 돈이 죄송합니다만 공급 앞에 장사 없거든요. 음. 어, 부동산이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웃음> 부동산은 요새 공급이 너무 없어가지고 <웃음>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비해서 주식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어, 예. 이 삼천까지 올라왔던 시장의 기세를 공급이 꺾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덕분에 또 공급은 또 찾아들 수있겠다고죠 그렇죠? 시장분위기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뭐 뭐그 예. 공무가가 이제 음. 보나마아 지금 주사들이 예. 이제. 스타트업들, IPO 하려는 회사들에서 예. 요새 시장 분위기 좀안 좋은데 음. 내년에 하면 어때요? 뭐 아니면 어, 저기 올해 실적이 더잘 나오지 않으세요? 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실적 들고 내년에 하시죠. 음. 뭐 이렇게 하면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주가 조정 받으면 또 금방 줍니다. 예. 그런 면에서 뭐 아직 올해 연내 이미 다 계획 밟아서 이미 수요 예측 조사 들어가고 있는 음. 뭐 그런 일부 기업들은 도저 연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 공급 물량의 급격한 증가 문제들은 좀 연말로 음, 가면 갈수록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음, 음, 음. 자홍 박사님,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이것 예. 때문에. 한국도 한국도 뭐지않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심지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뭐, 어떻습니까? 망할 수 있죠. <웃음>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시장이 붕괴될 여지가 있다는 예.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예. 다만 음. 가능성의 확률로 보면 음. 음. 그건 굉장히 낮다는 라 거지 예.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음. 거죠. 일단 예.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시나리오를 짜보면 음. 첫 번째 삼성전자,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를 떨쳐 올리고 세계적으로도 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문어발을 음. 하고 있는 음.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마어마한 한국의 기업들이 죄다 다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음. 한국 학생들이 세계 학생들 수학능력 시험이 진짜 필사 좀 예. 들어가는데 그 공부 점수에서 세계 탑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음. 어, 정말 열심히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가 몰락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위권이 됐다.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자원이 빵빵한 나라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좋지 않은 주제에 기업도 망하고 음. 또 공부도 잘 못한다. 뭐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음. 동의. 그렇게 되면 저는 한국 주식이건 뭐 한국 자산 관심 없어요. 저는 글로벌 자산 비중을늘지는 음. 않을 음.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음. 망할 거냐. 요 반론을 해보자는 음.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 세계에서 혁신국가 랭킹을 매기면 항상 1등에서 5등 사이에 한국이 들어가거든요. 예. 블룸버그에서 측정한 거는 세계 1위. 음. 그리고 세계 그 지식재산권기구 위포 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측정하면 세계 5위 음. 정도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1, 2, 3, 4등 위에 있는 나라들이 죄다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5천만, 6천만 정도 되는 레벨에 있는 나라들 중에 혁신국가 음. 랭킹 최상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위포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선정한 세계경쟁력 1위 국가는 스위스로 나오는데 음. 솔직히 스위스를 음.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어떤 나라라고 볼수 음.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이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이 바로 거기가 그렇게 작은 나라 인구 500만인가 400만 밖에 안 되는 예. 나라인데 세계 10대 은행 중에 두 개가 있거든요. 음. 크레딧 스위스와 UBS가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면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비자금 시장이 거기. 어, 예. 예, 솔직히 말해서 뭐 저는 <웃음> 북한의 산부자도 거기 다 예. 아, 계좌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손자가 스위스 예. 국제학교 출신이잖아요. 뭐 음. 괜히 거기 음. 갔겠어요? 음. 자산 관리하다가 온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음. 돈들이 거기 있을 예. 거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음. 거기다가 유로존 내에서 음. 또 스위스 프랑이 독자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로화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자금들도 음. 거기 엄청. 예. 거기다 교역로로서 알프스에 음. 또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으로 봐야죠. 그리고 아일랜드 좋다 그러는데 음. 예, 세이프 헤븐 아닙니까? 예, 그 구글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어요, 여러분. 야, 그 구글 본사가 아일랜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대부분 분들이 또 생각 못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세금을 아일랜드에 내는 거예요. <웃음> 예, 세금 회피하러. 그래서 예. 구글 잡으려고 그렇게 트럼프가 예, 예. 법인세 인하에서 구글 들어오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되게 음, 많거든요. 음, 음. 이걸 저희들은 보물섬이라고 부르는데 음.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음. 이게 뭐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음. 세금 도피처, 회피처들의 국가들 음. 리스트를 보면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바하마, 군도 케이먼 음. 뭐 이런 그리고 모나코 이런 데들입니다. 음. 자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 직접 한번 여행 가보세요. 음.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잘 사는지. 음. 그렇지 않죠. 적어도 제가 가봤던 지역 중에서 두 군데는 그렇게 뭐 1인당 국민소득 7만 불이라는데 왜 음. 밥값은 이렇게 싸지? 어. 어. 그리고 음식 문화는 왜 이러지? 음. 그렇게 잘 산다는데 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소박할까? 음.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아는 거죠. 부자들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면서 음. 돈을 뿌려주는 걸로 음.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음. 국민의 중간값 소득 자체가 아주 음. 초선진국의 경쟁력이 더볼수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이걸 종합해보면, 한국, 독일, 음. 뭐, 어? 저기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은 제조 강소국들, 음. 네덜란드까지, 이런 인구가 그래도 한 2천만, 3천만 이상 되면서 혁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로만, 국한에서 보면 한국은 항상 음. 세계 탑이에요. 음. 그리고 학력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싱가포르가 세계 피사점수 1인데, 싱가포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웃음> 인구 600만짜리 도시국가에서 그렇게 교육이어린하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예, 5천만인데.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공부도 못하게 되고, 경쟁력 다 잃어버려서 나라 망한다라고 외치지 않는 한, 나라 망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예. 이 어마어마한 경쟁력과 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리고 정말 학생들 불쌍하잖아요. 저도 아직 초딩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대학생이고요. 그 차이가 좀 큽니다. 초딩, 어, 음. 제가 좀 학군지에 살고 있거든요. 예. 학원이 많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학원 뺑뺑이 돌리고 있는 중인데 안 돌릴 수가 없는 게다 돌리니까. 이게 예. <웃음> 예, 불쌍해요. 불쌍한데 문제는 그게 성과가 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이 흐름 자체가 5년, 10년 안에 걷길 음. 갈지도 않다면 음. 결국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되는 가운데 분명히 전 동의하는 건 하나 있어요. 예. 정부의 재정은 낚껴써야 된다. 음. 그건 동의. 왜냐하면 노인들 특히 우리 의료보험론 내보셨죠. 예. 아 정말 저왜 화이어 한 다음에 <웃음> 지역 의보로 갔거든요. 잠깐 세금 내면서 피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집 있고 차 있으면 예 몇십이 아니고 예. 몇백을 내요, 여러분. 예. 그 은퇴를 고려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음. <웃음> 나이 들어서라도 법인에 어디 고용돼 있는 게 음. 정말 유리합니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의보료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게 훤히 보여요. 음. 왜 고령화 되니까 의보 재정이 예. 죄송합니다. 거덜 나고 있는 중이니까. 국민 연금은 음. 운용 성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음. 아직 고갈 시점들이 더 미뤄지고 음. 있는데 의료 보험 쪽 재정이 저는 정말 걱정인데. 뭐 의료 보험 쪽은 인상하겠죠. 계속 뭐 쓰자니까 예. 쓰자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비급여 문제도 있고 예. 뭐 예, 요까지. 아무튼 요런 예. 점을 생각해 볼때 음. 한국의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진다 동의. 음.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가재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전 세계 42개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정만 놓고 보면 노르웨이 다음으로 좋은 나라입거든요 예. 노르웨이는 산유국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나라 제외하고는 우리가 세계에서도 음. 가장 재정이 좋은 편에 음. 속하는 나라이니 지금부터 잘 슬기롭게 재정지출 통제하고 또 증세를 슬기롭게, 음. 슬기로운 증세.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증세가 있고 음.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음. 증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억압적 증세보다는 예. 인센티브를 주는 증세의 방향으로 이렇게 잘 나가면 우리나라 국가 미래가 뭐 제가 20년 30년 뒤는 도저히 알수 없고 음, 음. 5년 10년 내에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망할 것 같다. 일본처럼 망할 것 같다. 뭐 일본도 알수 없지만 자, 그런 <웃음> 가짜 뉴스에 너무 해녹되지 마시고 제조업 경쟁력 플러스 세계 1등 하는 핵심 국가 이런 부분을 잘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홍춘욱 박사님께서 최근 저수를 한 돈의 역사는 대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최근에 아까 우리가 주식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만 투자하면 좋다. 삼성전자 이런 또 하... 삼성전자 신화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음> 아, 투자해 본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예. 예전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음. 강의도 여러 번 갔고 음. 또는 정기 세미나도 한 적이 있고 음. 지인으로 만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음. 어 제가 한0 년에 한번꼴로 주기적으로 음. 박사님 우리 회사 주가는 왜 이렇게 못 올라요? 전화를 음.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예. 가장 많이 받았던 시가 기 2005년, 6년. 그때는 음. 현대중공업, OCI, 음. 뭐 태웅 막 이런 예그 중국 예. 중국 관련주들이 <웃음> 100배나던 시기였을 때 삼성전자 혼자 박스권이었고요. 음. 또 2015년에 또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음. 혹은 뭐 한미약품 등등 음. 바이오. 또는 코스메틱 음. 주식들이 10배, 20배가 나오고 있을 때 삼성전자 음. 빌빌빌, 죄송합니다. 예. 빌빌거리던 시기였거든요. <웃음> 그때 제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네. 들었냐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왜그 모형으로 운영되냐 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 개인친구죠. 음. 그 녀석이 저한테, 아, 홍박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음. 삼성전자만 20% 들고 있던데, 그건 뭐 하는 짓이야? 음. 미래가 밝지 않은 주식은 줄이고, 에? 음. 네? 지금 성장, 잠재력이 창창한 기업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저 그런 훈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음. 자, 그럴 때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취급받았냐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고지식한 바보. 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며 삼성전자가 7만 전자, 10만 전자 된걸 보면서 음. 뒤를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음. 근데 그 순간에 정말 3년 혹은 음. 10년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주가를 보면서도 참을 수 있고 음. 또그 회사에 대해서 무한 긍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에 나갈 수 있었을 음.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음. 거죠. 다른 주식들 날아가고 있을 음. 때 혼자서 정체되어 있는 거북이 주식을 보면서 음. 울고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으면 음. 잊지 말고 예. 제발 사이드미러 보고 운전하는 음. 그런 식을 투자하지 말자. 운전을 할때 전방 주시를 해야지 사이드미러 보고 투자하면 죽어요. 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성과가 좋았다고 미래도 좋아지고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의 특징들을 선별해서 앞으로도 음. 그럴 거라는 다 식으로 그런 식의 투자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음. 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삼성전자에만 올인하지 말자. 워낙에 아, 또 종목도 많고 미국 아니, 저는, 자산도 많고 저는 참고로 삼성전자 주주예요. 예. <웃음> 아니 저희 가족이 다 주주입니다. 예. 아이들한테 다 삼성전자 주식 증여해 줬어요. 예. 그럴 만큼 좋아하지만 음. 올인하지 맙시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지금 대공황과 비슷하다. 50대 사건으로 보면 이제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또 요즘 또 주가의 이제 경제의 흔들림, 변동성 이런 것도 이제 커져 있고 또 집값도 대체적으로 많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어, 있고 말도 못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주가가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해 개월부터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또 1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박사님 책에 보면 돈의 음, 역사는 대풀이 된다. 이 책에 보면 어떤 경제 위기를 직감할 수 있는 미래할 수 있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만장일치. 예. 자, 그게 어떤 내용이가요 이거 내용인가요? 진짜 잘 맞아요. <웃음> 이게 진짜 잘 맞아요. 예. 어,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분이 음.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7월, 6월 사이로 기억해요. 음. 주식은 삼성전자, 예. 어, 부동산은 강남 부동산만 사면 되지 음. 뭘 투자에 그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음. 그걸 보고서 아곧 조정이 오겠구나. <웃음> 저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예. 아다 왔구나. 어. 아, 정말입니다. 이게 예. 뭔 말이냐면요. 투자는 이것만 하면 돼 음. 하면 그거를 팔 찬스예요. 아 투자는 이것만 예. 하면 투자는 돼. 이것만 하면 돼 투자는 음. 이것만 보면 돼. 딴거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음. 테슬라만 사면 돼. 코인만 음. 사면 돼. 우리 연초에 많이 나왔던 예, 이야기들이죠. 예. 그잘 나가던 코인, 그잘 나가던 테슬라가 그 뒤에 고생한 거좀 우리 봤지않습니까 예. 물론 뭐 붕괴된다 아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나 명확한데 음. 왜 이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바보들 음. <웃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투자에서 가장 예. 위험할 때다. 제가 특히 8월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해요. 예.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 2030은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렸더니 음.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렸는데 와서 음. 전부 몰려들어서 지난 10년간 음. TQQQ 이런 걸 비롯한 상품에 투자했을 때 누적 성과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올린 다음부터 지금 딱한달 보름 만에 예. 그 레버리지 상품이 한 30% 손실난 걸 보면서 오마이갓 oh 2 8가 7%까지 한번 예. 갔다 오는 걸 봤어요. 거의 30%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음. 법칙이에요. 음. 뭔 말이냐 면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는 거죠. 28년 동안 했고, 저도 청산당해본 사람한테. <웃음> <웃음>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모르셨죠? 저 폐가 망신할 뻔했습니다. <웃음> 그렇게 힘든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날린 예,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런 일들을 하면 약간 사소한 조정도 견디기 음, 어려웠거든요. 예. 아니, 물론 물타기 하면 되죠. 음. 그 뭐. 근데 그게 여러분, 고점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상승만 보고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30%, 20% 조정받으면 거기 물타기. 음. 이야 정말 사람이 할 일이 못 되거든요. <웃음> <웃음> 물타기를 해도 마음이 더 불안해지죠. 불안해지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음. 핵심이 뭐냐 면 만장일치. 음.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28년간 일을 한 음. 사람을 가르쳐요. 투자 3개월 한 사람이 예. 와서 가르친다 예. 뭐냐. 어, 이건 너무나 명확해. 이건 상승 추세고. 카카오만 사면 되고 삼성전자만 음. 사면 되고 어저 음. TQQQ만 사면 되는 거지 음. 뭐 당신 그 전문가라고 그렇게 힘들게 투자하냐 음. 바보 아니야 음. 정말 바보 아니야라는 음. 댓글이 그렇게 달리는 걸 예. 처음 봤어요 이런 것처럼 모든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또 시장을 조정이 온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음. 바보 취급하는 예. 이걸 저도 음. 만장일치가 왔다 그러거든요. 음. 이런 시기가 올 때는 시장은 항상 음. 그 확신을 가진 시기에서 반어합니다 음. 제가 그걸 가장 강하게 느낀 게 2008년이었어요. 예. 2008년에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환율 전망을 음. 해요. 환율 전망을 하는데 2008년 연초에 전부 다 물었죠. 딜러들한테 전 전국에 음. 있는 딜러들한테, 은행 딜러들한테 묻죠. 올해 환율 얼마 봐요? 죄다 800원 적었어요. 예, 죄다 800원. 음. 자, 그리고 그해 환율이 1530원 갔죠. <웃음> 예. 우리가, 제가 그걸 그때 현장에서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환율은 떨어진다고, 음. 그 모든 세상의 돈들이 아시아로 온다는 거죠. 예.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환율 떨어진다, 음. 경제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상 유례 없는 금융위기를 음. 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음. 전문가들조차 아, 뭐 떨어지겠지 뭐편하게 음. 전망이 굉장히 편한 음. 시기는 항상 시장 위험해지죠. 예. 반대로 모를지 모를 빠질지 모르지만 음. 아,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웃음> 가능성이 높아라고 전망한 예. 건 거의 맞고요. 예. 반대로 아 이걸 뭘 고민해 하고 적으면 <웃음> 틀려요. 예. 이게 팔자입니다. 팔자. 음. 이 업계의 팔자입니다. 음. 왜 모든 이가 환율 떨어진다라고 하면 음. 이미 살 사람 다 샀어. 예. 모든 이가 주가 다 올라간다 그러면 오를 만큼 오는 거예요. 음, 예. 그 추세의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만장일치. 만장일치. 최근에 음. 여러분 이게 만장일치가 벌어지는 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음.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된 폴을 하는데 폴이라는 게 설문조사예요.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죄다 오른대요. 오, 예. <웃음> 전부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게. 어 이번에 출연했어요 음. 물론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흐름이 반전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2년) 더갈 수도 있고 (3년) 더갈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 싶어서 스크랩했어요 제가 매년 예. 어 뒤에 책 써야지 <웃음> <웃음> 근데 요즘 보면 증권회사나 어떤 또 주식이나 투자 시장에 직접 몸 담고 있는 사람들 또 회사 차원에서 나오는 리포터 이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후 상승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그뭐 재하의 고수 또 오래된 또 전문가들 또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조정 조정, 또 폭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만장일치는 아니지 않는가 굉 네, 국내 주식이 들어요. 좋아요. 저는 <웃음> 예. 좀 샀어요. 예. 어 그러니까 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분산해서 투자를 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내 주식 비중을 연초에 거의 다 줄였거든요. 예. 왜냐면 그때 환율이 음. 1100원이 바바바 깨지더라고요. 하루에 10원씩 빠지더라고요. 예, 확률이. 예, 그럴 때가 항상 찬스거든요. 예, 뭘살 찬스냐면 달러를 살 찬스잖아요. 예, 예. 저는 추세랑 항상 반대로 가는 투자자는 예,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비중이 또 너무 예, 예, 예. 많이 어,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예, 예, 예. 때문에 거의 그 전체 제 자산 포트폴리오의 5% 정도만 예, 예. 남기고 예, 예. 죄다 다 팔아서 그걸 전부 지금 달러로 예, 예. 옮겨 놓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또막환율 1200원 간다, 음.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아니, 저기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서 예. 안 망하거든요. 예. 아, 이거 저 중국 주식 헝다, 예, 그 주가는 음. 빠질 수 있는데 그, 그, 거랑 음. 나라 망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우, 예. 달러 사는 게 환착이 났으니까 예. 좀 실현해서 음. 많이 빠진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고서 음. 주가를 봤더니 전부 음. 우리 대표님 아시죠 헤드 앤 숄더 음. 양 어깨에 머리가 있는 그런 주가 차트 모양인데 음. 헤드 앤 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깨지면 음. 주식 시장이 급박한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게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예. 대부분 음. 우리나라 시장에한일개 음. 정도 되는 주도주들을 이제 오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음. 올해 사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검색이 많았던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 한일개 오치를 하는데 전부 다다 깨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한번 짧은 조정은 오겠구나. 음. 그랬는데 삼천 이 깨질 줄은 저도 몰랐고요. 아무튼 <웃음> 네. <웃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시기가 저는 또 만장일치도 아니고 대표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존경하는 뭐 제가 존경하는 형님들이 예. 아, 김영익 교수님이나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존경하는 여러 업계 선배님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조정에 대해서 콜도 하고 음. 보면 만장일치는 아직 주식은 아니다. 예. 예. 주식은 뭐, 뭐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음. 모르는 거지만 예. 제 생각에는. 어, 뭐 2,000 레벨에 음. 삼성전자 6만 전자 레벨이라면, 어이구, 이렇게 저는 별로 거버에안 나. 예. 같아요. 예. 그렇군요. 연초에 많이 또 옮기셨네. 뭐, 저와 제 고객들은 일부를 좀 달러 자산으로 옮겼습니다만. 어 잘하셨어요. 예. 어, 요새 완전히 뭐,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그러면서 막 전화 받으실 것 같고, 예. 선물이 막 날아올 것 같은데. 요즘, 음식 예. 환율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더 빠르게 올라서요. 그죠? 어떻게 예. 그렇게 오릅니까? 우리나라 예. 망한 것 아닌데. 아무튼 보니까 1,190원대 막 그렇게 예, 와 있더라고요. 예, 곧뭐 1,200원을 가지 않을까 싶은 또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홍 박사님과 인터뷰는 이책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물론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 가능하면 또 책을 통해서 많은 더 넓은 지식을 얻기를 바라고요. 부동산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부동산이 나름대로 이제 어 폭락할 때 바닥을 나타내는 아, 징조가 있다. 이 예, 이야기도 아, 이 책에 이건, 있던데. 예, 그건 뭐 부동산이 투자가 쉬운 게 예. 이게 추세가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음. 매매를 자주 할수 없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예. 자체가 일단 아파트 그러면 어, 몇천 세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1층이랑 10층 가격은 다 다르고요. 음. 또향 따라 다 달라요. 음, 우리 한국 그렇죠. 사람들 남향을 예.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파트 향이 어디냐.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음. 걸로 다 되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이 딱 어디 감정평가사님들이 음. 고장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쉽게 딱 선정되기 어려워서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자산, 그리고 음. 규제가 되게 강한 자산은 가격 조정이 빨리 진행한대요. 예. 그래서 바닥을 칠 때도 몇년 걸려 치고 고점을 쳐도 몇년 걸려 쳐요. 음. 이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투자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예. 덩치가 너무 커서 <웃음> 이걸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자체다면 어린이될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음. 네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첫네 번째로 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그 경매 낙찰가율을 꼭 체크하세요. 음, 경매 낙찰가. 예, 음. 경매 낙찰가가 서울 기준 80% 깨지면 저는 이제 매수 쪽으로 봅니다. 음. 경매 낙찰가율이 뭐냐면 하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들이 계신데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10억이다 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감정평가사들은 보수적으로 굉장히 예. 이거 뭐 수선하는데 돈도 좀 많이 들고 이거 좀안 좋아. 음. 그래서 9억 정도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치면 그 9억 대비 낙찰가가 얼마냐? 음. 그러면 보통 경제 위기의 시기들 불황에는 음. 그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억대 낙찰이 돼요.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예. 서울 아파트가 예. 7억대 초반에 낙찰되거든요. 거의 뭐 30% 가까이. 한디스카트 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명도 비용도 좀 들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음. 사실 명도 비용이라고 말하지만 이사 가실 분들한테 그 살고 계신 분들은 내 분들도 돈 들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예. 사실 그 싸게만 낙찰되면 명도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비싸게 낙찰받았으니까 음. 그걸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다가 그렇게 마찰도 빚고 서로 안 좋은 일도 겪고 그러시는 거지 예. 여러분 돈을 쓰면 다 됩니다. <웃음> 명도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들 그 음. 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음. 내가 싸게 낙찰받았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음. 명도 비용 아, 100만 원더 드린다 그러면 음. 대부분 해결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좀 이상하신 분을 만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 해결을 하기보다는 음. 또 다른 분들을 쓰는 게 음. 저는 전문가를 쓰는 게 항상 최고라고 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2019년 3월이에요. 불과 음. 2년 전입니다. 예. 그때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얼마였냐면 80%가 잠깐 깨졌어요. 그래서 나요? 왜 그랬냐면 예. 2018년 주가가 1,800까지 폭락했잖아요. 음.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예, 예. 2,600이 1,800 됐어요. 예. 800 포인트 빠졌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붕괴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경기를 잘 타는 음. 게 경매 시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주식에서 레버리지 하다가 청산당하신 분들이 또 음. 안타깝게도 집을 또 급하게 이렇게 못 팔면 음. 경매까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음. 사실 제 주변에도 그때 그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이 경매의 낙찰가를 음. 잘 보면 지금 시장이 살 시장이냐 아니냐를알수 있어요. 제근은좀 어떤가요? 제근은 놀라지 마십시오. 120%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매 그 감정평가액이 9억이면 지금 11억에 납치해다는 뜻입니다. 음. 11억도 넘었어요. 계속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물이 없으니까. 음. 예. 음, 경매 나온 없으니까. 물건은 확실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근데 예. 최근에는 뭐집 보러 가면 거둬들이는 음.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음. 집을 사야 되겠다고 확신하고 지금은 음. 어떻게든 사야 돼. 예.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피 주는 셈 치고 <웃음> 경매가서 120%에 낙찰받고그러셨니다 예. 얼마 전에 거의 130% 가는 것도 봤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 경매의 낙찰가율이 과거 역사적 평균이 서울은 거의 100에서 90% 사이예요. 음. 예.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이 보수적이니까. 음. 근데 그보다 약간만 낮으면 다 낙찰이 되는데 80%도 깨지고 70% 깨지는 시기도 나와요. 음. 그런 시기가 지나고 보면 음.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인 게 왜냐하면 안전 마진. 음. 우리 투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세 대비 싸게 사면 예. 부동산이라게 시세 대비 싸게 샀는데 뭐 부동산에 실패해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그게 금매물이잖아요. 근데 금매물은 현찰이 도둑해야 되는데 경매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억짜리 집을 7억에 낙찰받았어요. 근데 9억짜리 집이라고 했지만 시가는 10억에 가까웠죠. 음. 자,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네, 60%죠. 예, 6억이 전세를 놓을 수 있죠. 음. 자, 제가 명도 좀 하고 인테리어 장판 좀 바꿔주고, 음. 아예 거기 천만 원 썼다 쳐도 6억대 초반에 예. 전세를 놓을 수 있죠. 자, 저는 1억만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리고 그 1억을 또자기자 자기 돈이 다 필요하냐? 음. 경납 잔금 대출이라고 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자산인 서울 아파트가 음. 이 정도 비용으로 매매를 할수 있었어요. 음. 언제? 2018년에. 특히 강남 서초구는요. 음. 심지어 낙찰가율이 60%도 나왔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 지금 오히려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낙찰률이 1 2 8가지습니다 <웃음> 이것은 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의 만장일치 위원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네, 그죠. 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게 음. 뭐냐면, 자,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경매 낙찰가율이 죄송합니다, 박살났다라는 건. 음. 불황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두 번째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정말 음. 핵심인데 각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를 보세요. 음.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졌다. 음. 1, 2년 더 가겠죠. 예. 아, 왜냐하면 미분양 집들이 늘고 있으면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이잖아요. 공급 그렇죠, 과잉 예. 상황에서는 경매 시장 아무리 음. 저렇게 70%, 60% 낙찰가율 나와도 사람들이 더안 사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천천히. 음. 음. 사기 좋은 타이밍은 왔지만 엔드 조건이라고 음, 저희들이 부르는데 음. 이러면서 이러면 그죠? 그러면 음. 그때 어 2018년을 다시 돌아가 보면 18년 말에서 19년을 돌아가 보면 서울에 미분양이 영이었어요 <웃음> 예. 광당동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물량 빼고는 영이었어요 음. 여러분 그 분양을 미분양 났었던 그 광장동 광진구 매물조차도 그걸 그렇게 걸그 높은 분양가라고 다들 음. 싫어하셨지만 지금 그거 사신 분들 다따블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알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알수 없으니까 미분양이 주는 추세면 음. 이건 믿을 수 있죠. 음. 그래서 2015년 음. 그리고 2019년 같은 시기들이 정확하게 이 시기에 음. 세 번째가 더 예. 중요한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시기들이에요. 음. 무슨 규제 완화하냐면 양도세를 감면해줘요. 예. 제발 좀 많이 사라고 다주택자들을 음. 장려해. 예. <웃음> 그리고 어, 규제가 있더라도 예. 그때 우리 도이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주택자들 특히 임대사업자들 굉장히 세제 감면 혜택 추구했던 예, 예. 게 그게 바로 직전이었던 음, 2017년 음, 파리 대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음, 세금도 적어요. 마지막 음, 네 번째가 뭐냐면 음, 음, 금리 인하예요. 금리. 금리 인하, 부동산은 결국 자기 돈으로 못 사거든요. 예. 빚을 내서 사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음, 너무 좋잖아요. 아까 <웃음> 그러니까 지금 경락장금대출 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음, 우리가 종합해보면 아, 2019년이 집을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런데. 음, 지금 2년 반이 지나서 이제 거기서 대비해서 음.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3억이 올랐나 4억이 올랐나 그러잖아요. 예. 그때보다 음. 그때 한 8억인가 7억 되었을 겁니다. 음. 그게 지금 11억 5천 음. 평균적인 아파트 예. 가격이. 그러니까 이만큼 오른 다음에 여기서 집을 사겠다고 막 아, 물론 더 오를 것 같아요. 저도 <웃음> 아니, 인정해요. 어, 지금 뭐마만마 열기니까 9월달 예. 통계 보면 아니 서울 지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2% 가까워요. 음. 월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월간은 2%면 연간 24% 넘게 네. 오르는 건데 이게 이게 우리나라 <웃음> 우리나라 통계가 맞아요? 주식보다 세다자 <웃음> <쎄다, 하죠? 웃음>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는 어, 부동산의 바닥을 알수 있는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해주셨고 또. 그첫번째 낙찰가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지금은 낙찰가율이. 1 2 8 그죠. 아니, 사상 유래가. 8월 없고 8월 달에 아마 1 2 8였어또 이것을 전체 경제나 투자 시장 전반의 위험을 알려주는 또 만장일치, 이런 등등하고 조금 총합해 보면, 어쨌든 조금 이성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아니, 버블이죠. 뭐. 그죠. <웃음> <웃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바닥을 알수 있는 징조 네가지는뭐 지금 쓸 카드는 물론 아니지만 지금 그런 뭐 낙찰과 가행편에서 떨어져 있고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항상 찬스로 오니까 잘 예. 기억해 두시면 그죠. 예, 뭐뭐지하않은또 그렇죠? 오겠죠. <웃음> 우리나라는 어벤 다운, 예. 오르면 내리는 나라라서뭐 예. 계속 장기 예. 대제 상승 이런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웃음>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집을 못 샀다면 돈을 잘 간소하고 예, 있는 아까 것도 이야기했던 대로 큰 기회가 될수 예, 있겠다. 그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웃음> 예. 주식도 우리 주식만 하지 말고 예. 해외 주식도 좀 하고 음. 원화 자산만 하지 말고 달러를 음. 비롯한 선진국 자산으로 예. 좀 분산했다가 예. 뭐 올해 지금 뭐 10월처럼 음. 환율 급등할 때 환차익 실현해가지고 음. 폭락한 자산들 좀 사고 이러면서 예. 적절하게 자산배분만 하더라도 음. 연한 음. 6에서 한 8% 정도는 음. 나오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기다리다가 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믿어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서 고향 창롱처럼 정말 정말 좋은 음. 거의 일산보다 서울이 훨씬 가깝거든요 예. 그런 좋은 땅에 평야예요. 또 평지예요. 음. 음. 그렇게 좋은 땅에 정책 바뀌어서 정말 음. 한 10만 가구 공급해 준다고 러면 그때 청약해도 음.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뜻입니다.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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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청산, 그 반대매매 당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겪고 나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철학을 뭐어 유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고 음. 잘 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뭐 예. 예,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성장주 투자 다 좋은데 일단 성과를 내는 게 진짜 중요한 그럼요. 거고 예.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뭔가를 예.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음. 이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걸 천박하게 여기나 <웃음> 전부 성리학 요학자예요. 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썩은 다 부자 되고 싶은데 아, 그건 욕망은 전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또뭐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뭐꼭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냐 뭐 예. 이런 소리 하고 제가 그잘 친구 중에 반려견 관련된 수의사 예. 친구가 있는데 수의사 친구가 항상 입양을 하려는 입양이라는 음. 요새 표현을 쓰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집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왜냐하그 예. 병원에서 그 많이들 하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물으면 천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묻는 질문이 대표님 집에 돈 있어요를 물어요. 예. 왜그러냐면 애를 음. 강아지를 특히 키우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은 데리고 나가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강아지 불쌍합니다. 음, 음. 그래서 집에 벽지들 다 찢어놓고 하는 강아지들이 그 원래 나쁜 강아지가 아니라 예. 주인이 밖을 안리고 나가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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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빡빡 긁어서 또 부모님 찬스까지 싸서 음. 집을 사서 물론 지금 같은 강사장에 나올 때야 좋지만 사실 하우스푸어 사태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고금리로 부채를 일으켰다가 집값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니까 못 견디며 그 나온 매물들이 그분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든 거잖아요. 예.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4년에 걸쳐서 서울 강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를 저는 경험해 봤기 음. 때문에 끔찍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오한 학생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재테크는 <웃음> 빡빡 긁고모아서 예. 완전히 안정적인 자산에딱 긁어모았다가 한방에 투척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잘잘될 예. 텐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맙시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웃음> 또왜 그랬냐 뭐 그러고. 집 샀다 망한 집들 최근에는 예. 없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재테크 문화라는 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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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4명밖에 없어요. 음. 4명만 물어봐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와서 <웃음> 예. 질문을 하거나 박사님 음. 뭐 자문을 구하거나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고 찾아오는 친구가 예. 10년간 4명, 4명밖에 없었다는 음. 이야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어, 주변에서 물어보려고든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 대학생분들 또는 직장인, 초년생분들 주변에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나 <웃음> 투자 상담을 받을기에 서로가 적합해요? 둘다다 다 사회 초년생이고 예. 어, 아는 것도 없는데 아, 모르는 사람끼리 질문해 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대표님이나저 같은 이 업계에서 실패도 해보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물어돈파는 가게 구독자 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참, 정말 참고를 예, 만들어 주십니다. 예, 참좋은분들이네 그렇죠?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저도 최근에 어, 그제 유튜브 채널에 그 상담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인재 좀 와요. 그렇죠. 예. 런데뭐 맨날 이래는 게 음. 박사님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다 하면 되나요? 그런 걸왜 물어? 거기다 하면 되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어 저는 정말 음. 왜 그렇게 금융 사기에 많이 당하는가? 음. 예. 일단 모르는 분들끼리 서로 고민하고 있어요 음. 예. 투자자한테 예. 가서 전문적인 투자자분들, 음. 그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얘기할게, 50 넘었는데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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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뭐뭐 뭐 했다 실패했던 경험들에 인이 박혀 계시는 음. 분들한테 물어봐야 또 답도 없고 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한50 정도 넘어서 투자 경험이 25년 이상 되시는 그러고 성공하신 분들한테 음. 대표님도 좋고 저는 덜 성공해서니까 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네. 아무튼간에 태도들, 그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음. 또는 신뢰할 만한 적어도 네. 확률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음. 그런 투자 철학을 흡수하고 또 음.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제발 생각의 태도 어, 돈 그따위 필요 없어라든가 또 자기들끼리만 부부가 둘이서 의논해봐야 뭐 답이 나와요. 예. 어, 주변에 계시는 성공한 외삼촌, 예. 성공한 아재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분들 잘 없다 생각되면 저희 우리 구독하세요. <웃음> <웃음>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을 박사님께서 증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솔직하자.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이상한 데서 얻어요 만다. 이상한 그렇죠? 데서 얻어요 우리 매일처럼 <웃음> 예. 뭐 여기만 하면 몇배 대박 문자 오잖아요 예. 제가 편하게 해할게요 음. 그렇게 능력 있고 몇배 대박이 날것 같으면 이미 부자가 돼서 은퇴해서 맞습니다. 하와이나 네.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지금 몇 달씩 살고 있지 예.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을 꼬셔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크게 성공했는데 왜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박사님의 멘트는 제가 돈 파는 가게에서 몇번 반복했던, <웃음> <웃음> 반복했던 <웃음> 이야기와 같습니다. 안, 안 맞는 맞다. 부분도 예. 있을 수 있다는 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보면 오늘 이 방송 홍보삼님 시작할 때서두에 이야기했던 정말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자. 그리고 워런 버핏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자신은 투자 번식을 못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오죽할 것이냐라고 그렇죠. 위로하면서 대신에 위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유에 그칠 게 아니라 계속 또 묻고 공부하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홍 박사님 쳐서 어, 돈의 역사는 대풀이된다이 책의 주요 꼭지들을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또한건 사보셔서 좀더 깊은 내용 넓은 내용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또 이럴만 하면 한번 모시도록 <웃음> <그렇게 웃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